이제부터는 이 체질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이 체질 다이어트법이 어떻게, 해? 체질 식이요법이다. 자, 식이요법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다. 그치? 자, 첫 번째, 어릴 때는 우리는 어떤 거? 허약 체질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체질 개선, 에? 체질 개선, 다이어트 체질을 바꾸는 식이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데 우리 다이어트 자꾸 말쓰니까 좀 그렇고 식이요법이라고 섭시다 일반 사람들은 또 혼돈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 해? 비만 식이요법 에? 비만 식이요법을 하면 좀 곤란하고 비만 관리다 비만관리식이요법. 자, 비만관리식이요법에는 우리는 크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살 빼기 다이어트. 체중감량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는 체형관리 다이어트. 체형관리는 우리는 몸매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식이요법에는, 우리는 비만 관리 식이요법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 살을 전문적으로 빼기 위한 다이어트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 의 몸무게, 비만의 그 장기의 그 흐름에 의해서 항상 한쪽이 비만해지는 거야. 누구말든 엉덩이가 커진다든지, 배가 이렇게 놓은다든지, 어깨가 벌어진다든지 가슴팍이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저부도 다르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다이어트 세 번째는 자 이쪽에 비만이 조금 오게 되면 질병이 유발요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이어트 질병 예방 질병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되겠네, 그치? 질병을 오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이 다이어트가 있는가 하면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 질병치료다 질병치료 다이어트 다섯 번째는 노환, 나이가 들어갔고 노환 호스피스 호스피와 다이어트라는 것이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뭐장 세척한다, 뭐 하는 게 있지. 나중에 그면 뭐 얼마나 흡은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이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막 건강식품, 다이어트식품, 여기서 전부 다 함께 얽혀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하고. 얘는 완벽한 논리다. 물 많이 먹는다? 물 많이 먹으라겠지? 물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아무나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밥 먹을 때는 물 먹지 마라? 그것도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인데 그 맞는 것이지 모든 사람인데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식이요법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우리가 한 풀어보자는 거요 상세하게 푸는 방법은 여기서 오늘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은 자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 허약체질들을, 허약체질을 우리는 정상화한다는 데 있다, 그제? 에너지바란스를 우리는 정상화한다는 데 있는데, 식이요법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만 집중하는 거야, 이것만. 그지 다이어트 하게 되면 막살 빼는 거 하고, 몸매 관리하는 거 하고, 이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식이요법은 어떤 장기와 가장 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겠나? 어떤 장기와 가장 밀접하게 가진다요 장. 응? 장도 뭐? 소장. 자, 우리는 모든 장기와 다 그려 있지만은 우리는 다이어트와 가장 밀접한 것은 우리는 위다, 그제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소장이라는 거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야. 대장은 주로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지? 대장은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돈 하나도 안 드는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건강도 지키면서. 건강을 일단 지켜야 만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비만, 조금 이따가 비만은 하겠지만 비만은 다시 하고 요이 식이요법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와 소장을 몇몇이 청검해 봐야 돼.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건강을 대래해친다는 것이다. 아까는 우리 상생상극의 논리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라 하는 것은 다음 차원 문제고, 우리가 위의 특성을 우리는 한번 보자. 위의 특성. 위에는, 위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위에는 무엇이 나오겠나? 위산이 나오는거죠, 그렇 응. 자, 위산은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나? 주머니 주문. 주머도 되어있지만, 어떻게 보면 산에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거야 자, 여러분들이 우리 화학적으로 보게 게되 되면 고무가 있다 고무 여러분들이 고무신을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기름을 많이 쓰는 기름을 많이 쓰는 공장에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고 물을 많이 신는 데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겠지? 만드세요 똑같은 신발 신으면 되겠나? 아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러면 우리는 술 먹는 사람이, 왜, 술을 먹는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들은 왜, 어디가 많이 탈락했나? 간이 많이 탈락했나? 위에 많이 탈락했나? 1차적으로는 위가 탈이 나고, 그 다음에는 간이 탈이 나는 거야. 술 많이 먹는 사람은. 그 원리는 설명 하나도 안 해. 그치?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한번봐 산의 구조는 어떻게? 이 산, 산의 산 구조식이 있다, 학적으로 산은 어떻게 생기 p 빛이 폐하 말고 산의 구조 이렇게 돼 있다, 산에. 맞나? 아, 정말 로 이게, 이게 산의 구조고 알코올의 구조는 어떻게 이게이다이가 에칠기가 붙으면 에칠알코올, 며칠기가 붙으면 메칠알코올, 프로필이 붙으면 프로필알코올, 알코올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술무술은 뭐 뭐, 뭐로 돼있노 아, 정말... 로 이거 있으면 해야 되겠나? 이렇게 돼있다 요것이 우리는 알코올이야 알콜. 알코올. 소주 소주. 그러면 요것이 산이야 이 말이야 그제? 요것이 산이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붙이 뿜으면 어떻게 해 뭐가 되겠노? <웃음> <웃음> 참, 있어요. <웃음> 참, 있어요. 자, <웃음> 이건 나중에 합치해 보면, 우리가 CHO라는, 이거, 알데히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알데히드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위는 어떻게? 위산이에요. 아무튼, 새도 녹인다는 게 위산이다. 그렇지? 쇠들 녹인다는 게 위산이기 때문에 산이 굉장히 많이 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는 어떻게? 해? 산에 아주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산에 강하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노? 알코올에는 음? 강하겠나 약하겠나? 물에 강하겠나 안약겠나 물이, 물이 약하겠지. 그치? 산에 광합이 돼 있으니까 물에는 약할 거 아니야. 그럼뭐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노?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위에 약한, 위가 약한데 물을 자꾸 넣으면 어떻게 되노안 되겠지. 그러면 밥은 따로 물하는 거, 그거는 논리에 아주까지 안 맞아.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산에 강하게 돼 있다고 만들어졌으면, 물을 자꾸 먹으면, 뭐, 어떻게 이, 통통 불을 각의 위가. 그러면 위가 빵꾸 나는 거야. 그래, 알콜 말이먹 빵꾸 나는 거야. 소주 안에 전부다 70%, 15% 할사람 전부다 물이잖아. 물을 쓰면, 위 빵꾸 나는 거야, 위가. 빵꾸 나는 거. 그치? 그치? 그래서 위에 안 좋은 사람은, 뭘 물을 해서? 빙초산을 먹으라 했잖아 식초를 먹으라 했잖아초완전 식초. 그러면 위는 위는 식초인데 굉장히 강하다는 거다. 산이기 때문에. 산이 산을 못해가고 산에 강하다는 거다. 강하다는 거다. 위산이 강해도 먹어도 괜찮다니까. 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산이 작기놓는 사람인 데는 산을 좀 묻어도 되고 위산 가다가 되는 사람은 산을 모면 안 되지. 또 위산 가다인지 자꾸 모면 안 되지. 그런데 위산 가다에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물을 자꾸 모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논리를 펴야 돼. 자, 자 우리가 위가 이렇게 있다, 치자. 이. 자 여기에 위산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위산이 내 몸에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물로서 해결하는 방법을안 되는 거요 자, 예를 들어 보자. 요 위산이 많은데,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가 따갑고 막 이래갖고, 위가 서, 서리고 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물물 하자, 물. 물, 한 번만 물먹으면안 되겠지. 물을 묶으면 되는데, 위산인데 몸을 만들기 전에 물로 갖고 희석을 하는 거야, 희석. 그러면 지금 순간적으로는 조금 편하겠지. 근데 지 몸은 어떨까? 망하는 게 아니고. 위, 자기 몸은 위산이 이렇게 이 농도가 딱 유지가 돼갖고 만들어내는데, 물을 자꾸 못 보면 어떡해. 위산을 자꾸 분비하는 거야, 이걸. 그러면 자꾸 악화시키는 거야, 악화시키는 거야. 손을 자꾸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식초 안에는 물이 많이 있지, 그지 그럼 이것이 딱딱하다. 누구 말잖아 이런 물정이 예, 물이 요만큼 거 있는 게 적절한데, 물이 좀 모자라. 살이 마마라고 물이 모자라면 식초를 먹는 거야. 그 식초 안에는 물이 대부분이 있습니까 뭔지 알겠지? 근데 그런 걸안가르 준다, 이 말이야.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여기밥 따로, 물 따로? 자, 그러면 밥. 이사람들이놀리는 생각해보자. 이, 생각해 보자, 이. 이 사람, 사람은 이 기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내가 농도를 갖다가 0.1로 때 맞춘다고 하면 0.5로 맞춘다고 딱 하자 0.1로 맞춘다고 해보자 그러면 음식이 딱 저렇게 되면 야, 일마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위산을 쫙 분비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위산이 많으니까 어디가 밥을 먹게 게되 되면 이 소화를 잘 시키겠다, 밥을 소화를 잘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거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물은 작은데, 이게 밥을 이렇게 하면 덩어리가 되겠지. 밥은 이겨야 되잖아. 위에서 물이 씹어버려갖고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딱한데, 물도 별로 없는데 이겨갖고 이기 이기면 잘 이겨지나? 물 적당하게 이어갖고 이겨 이겨야 잘 하는 거지. 그러면 위에 우리는 물의 수를 두는 거야. 그러면 국 따로, 물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떡하? 밥은 없는데, 물만 따로 먹으면 뭐잖아. 자, 이러면, 우리가 30분 뒤에, 10분 뒤에 물 물을, 이렇게. 자, 이거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농도가 어느 정도에 소화를 잘시이까요 그게 물을 확, 확 먹으면 뭐. 응? 안한 사람이 물로 게 되면, 거기 지금 물이 되겠나? 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채소라든지, 이게서는, 우리가, 그뭐 야채를 갈아버리면 뭐가 되지? 미싹 이겨놓고 뱅 갈아뿌면 네? 우리 야채 말물해 하잖아 그러면 전부 다 물대쁘잖아 뭐 갈아뿌면 전부 다 물이래 이 말이야 갈아뿌면 물이잖아 지금은 야채일 뿐이지만 야채잎 배추잎이고 뭐 나물이고 물이잖아 이거 싹 갈아봐 전부 다 물이잖아 물안넣고도싹 갈아뿌면 물대쁘잖아 그러면 그냥 상추를 먹었다 손치다. 우리는 고체 덩어리 상추를 먹었다 손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좀더 물이라. 그러면 물 따로 밥 따로 물 필요성이 없는 거야. 물밥따로고뭐 필요하냐. 자기 몸에 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산이 분비되지 않도록 몸을 만드는 것이 이 위를 지키는 거야. 맞겠지. 위산가다는 위에서 산을 많이 분비되지 않고, 내 농도가, 위에서의 농도가 0.5라고 한다면, 이 0.4로 낮추는 것이 우리는 위산과자를 방지하는 거야. 그냥 물 따로, 밥 따로, 이런 건 필요 없다. 면 그냥 뭐 적당하게 먹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몸은, 소, 내가 흡수를, 하루에 흡수를 해야 할 만큼만 이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영양분을. 과도한 거안 한다, 이말이에요그장이 하는데,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 많이 흡수하고 그거는 미친 짓이다. 그러면 우리는 먹을 때 어떻게, 해? 지금 먹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흡수하는 양의 여러 수십 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양을 줄여야 돼. 왜 양을 줄이냐? 위를 줄여야 되다 위가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노? 위산은 자꾸 노니까 자꾸 땡기겠지.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것은 자꾸 줄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소식을 해라는 거야, 소식. 조금씩은 먹으라는 거야. 한 모기에 막 있으면 왕창 두 그릇을 묶고 없으면 퉁퉁 묶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어라, 조금씩. 그러면 어떻게 해? 위산이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 유지.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 기계 중에서 인간의 몸 같이 균형을 잘 이루는 이 기계는 이 세상에 아무도 것 없다 이 말이야. 그만큼 주의 잘하기 때문에 나는 위산을 갖다가 항상 유지를 한다 이 말이야. 유지하는데 어떻게? 조금만 먹고 나면 위산이 쫙 분비된다면 그걸 딱 소화시키려고 말 먹으면 어떻게? 한 번에 쫙쫙 하겠지. 그걸 말 먹다가 안왔다가말 먹다가 안왔다가이 어떻게? 많이 들어올 때는 네가 꼭 소화를 시키는데 조금 굶다 보면 위산 가득가고 심을 털어, 뭐 이런 게다 나는 거지. 그래서 양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먹는 거에 지금 말해서 오분지 입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요. 아주 건강하게 산다니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떤 장기에 기운을 부과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해야지. 좌우지간 양은 지금부터 줄여야 돼. 먹는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식토청 있는 사람들 <웃음> 먹는 걸 좋아하면 안 돼. <웃음> 그렇게 자꾸 땡기는 그 순간부터 여기에 부하 걸리게 돼 있어. 여기에 결정적으로 부하는 어디서 걸린데? 아, 식욕대도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는 창자에서 걸리게 창자, 소장과 대장에서 걸리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대장이 탈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대장이 많이 탈라겠노? 말 먹으니까 대장이 탈라는 거야. 대장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야,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에는 뭐가 많이 있겠나? 찌꺼기가 많겠지. 부순물이 많겠지. 노폐물이 많겠지. 대장에는 항상 쓸모 없는 것들이 많아. 요 그래서 대장에서는 뭘 흡수한대. 물을 주로 흡수하게 돼. 물. 대장에서는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지만 그러면 영양분은 어디서 흡수하겠다? 소장에서 흡수한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양을 무조건 줄이라. 지금 먹는 것의철반만 먹어라.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면 지급량의 절반 이하도줄이라 그래도 절대로 건강에 해치지 않고 영양분은 충분한 양이 많다 특히 니네 같은 경우에는 3분 1만 먹어도 된다 우리 저먹 너도 밥만 먹으면 된다 먹는 거 절대 욕심치지 마 알겠지? 절대 욕심치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이제 위산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 위에서 이제 흐름에 해가지고 이제 소장으로 넘어갈 거잖아. 그제? 자, 이제 소장이 더중요한요 소장이. 소장에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이 장이 다하 되면 항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작에 보기되면점부다융털이 이래 있다. 그치? 손모가 이렇게 돼있다 여러분들은 왜 먹어도 육량가가 없느냐는 우리 고민해 봐야 돼 누구 말자는 나는 실컷 먹는데, 실컷 먹는데 아빈혈이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 왜빈혈이 오는데? 이유가 뭘까? 빈혈의 이유는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를 못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기다. 흡수를 못하니까. 그럼 흡수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식습관흡수데뭐식습관 네? 그런 거하고 관계없지. 망가진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이래 정상적이다, 이래. 근데 여러분들은 하, 여러분들은 그거 참막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관찰력이 하나도 없어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곱창 갔나 곱창 먹기만 먹지 곱창을 보게 되면 곱창에는 뭐 같은 걸이 돼 근데 그 기름이 별로 좋지 않은 기름이다 그제 근데 맛은 있다 그제 원래 몸에 안 좋은 게 맛있거든. 그런데, 우리 소장이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참 융털이 있는데, 여기에 참더 기름이 끼 있는 거야. 여기에 참더 기름이 끼 있는 거야. 이해되나? 그러면 기름이 끼 있다고 하면, 이 두께가 자꾸 두꺼워지, 소장이 두꺼워지는 거야. 그래서 곱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융털에서 이것을 우리가 음식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이융털로부터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이게 서 처음부터 땡땡 기름으로 막아다 놓으니까 뭐가 흡수되겠노? 흡수가 안 된다, 는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얼굴에 보게 되면 시큼해하고 누리끼리 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대장에 탈락이 있는 거야. 이거 흡수를 말고, 얼마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기름은 돈바그는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있다고 하고 이것이 전부 허수할 것 같아? 그러면 융털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융털이 있다면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이세 성분들이 전부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 한 군데서 전부 다 이렇게 쭉, 뭐, 바이한빨인바것 같이 렇게쭉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누구말따 여기서 비타민을 받아들이면, 여기는 단백질을 받아들이고, 여기는 지방 받아들이고, 여기는 뭐, 미네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좀더다 코팅을 해갖고, 이렇게 그 코팅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남아있는 것은 뭘까? 여기서 조금 구멍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전부 코팅이 없는데, 콘크리트 해놨는요 그러면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요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요것만큼 해갖고, 요것만큼 있는 사람이고, 새콤해갖고, 이거 푸시푸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 소장이, 이모를 융투를 처음부터 막아난 거야, 기름으로. 이것이 이름이 뭘까, 요이 기름들이. 예? 응? 내장지방도 되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숲변 제거할 때, 아주 중요한 거야. 아니? 숙변은 별로 놓을 때 숙변이 되는 거다. 아니? 그런데 저것이 내장치반의 근본이 되는 거야. 내장치반의 근본인데 이것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숙변이라는 거다. 일반 대변이 아니라 숙변이라는 거야 벽에 붙어 갖고 안 빠진다. 자, 그러면. <웃음> 3일 지나서 나오는 것을... 그렇지. 철철 굶고 놓을 게 없으니까 또 조금 조금 넣아주고그 네. 나중에 되면 새파란, 그 까만, 까만짝지 하다가 새파란 똥까지 놓은데 새파란 똥이 놓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이게 그 상태다. 그건 나중에, 단식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코팅이 렇게 있는데, 한번 보자. 기름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름이다. 이 말이야. 기름에 물 갖고 세척을 하면 닦이 잖나안 닦이지? 자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일주일 동안 탄그돼지그 냉장 불난 데 있잖아 돼지고기를 그 냉장 창고에 일하는데 그냥 불나갖고 처음에 물 갖고 막뿌리리막 난리 나쁘잖아요 그죠? 언제 그러면 기름에는 물 갖고 아무리 세척을 해봐야 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거한번붙을려 하다가 내가 말했지만은 우리가 뭐 이거 숙변 제거한다 해고뭐 이래갖고 물약 파고, 이거 없는 수 팔고 하는 거,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물이 아무리 세척해봐. 그게 세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 제거하면 빈혈 없다. 빈혈 있을 수가 없다. 음. 음. 철분 부족이에요 음. 정상 15인데 음. 8.2까지 내려가가지고 음. 막 어지러운 거예요. 음.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한 5년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음. 음. 근데 먹은 건 슬프게 했거든요. 그래서 <웃음> 그렇게 서 음. 철분이 음. 흡수가 안 되는가 봐요. 철분이, 어, 철분이 이제 녹아서 흡수돼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 거기는 어떻게 해이 코팅이 하고 철분을 예를 들면 철분을 누가한테 여기서 흡수하는데 네. 이코팅에놓면 철분을 흡수 못하잖아 네. 아 그럴 거 아니고 이 코팅은 뭐 흡수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비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사를 맞아야 되냐 피해 그거는 갖다 집어 이어야 되는 거야 흡수를 못하니까 집어 있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주사액으로 갖다 우리 피해를 맞는 거야 병원에 가갖고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근본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냐 그럼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들 병렬 갖다 뭐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야. 물 갖고 아무리 세척해봐라, 그건, 이게 세척되나? 안 되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인데는, 응? 돈 하나도 안 들고, 여러분의 노력에 조금만 노력만 하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이걸 제거하고건강하게 얼굴도 반칙반칙이다, 이렇게 만들어준다. 들을 거지요? 진짜 들을란가 모르겠다. 깨어려서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거해 보자. 자, 이 여러분들은 딱 실시하면이죠. 2, 3년만 되면 포가 딱 난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 이 말이야. 시키면 말. 정말 말안 들어요. 에? 아니지, 이거는. 말로 <웃음> 여기에 이거만큼 우리가 기름이 꽉차 있어요. 모는 이렇게 되고 이게 국물만 조금만 있으니까 요로 들어가는 것만 먹는 거야, 그렇지? 너무 줄모하잖아 그러면 이것을 이만큼 팩기 내야 돼 이거. 이? 그런데 이 기름 갖고 해도 안 되고 물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여기 누구 말잖아, 강장. 그럼 막 강장 1 0 백날 해봐야 그거 이 기름이 빠지나? 안 빠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다이어트. 응? 다이어트 백날 해도 소용없다는 기름 차인는안 된다, 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성만 있다면, 이것을. 자, 자 지금부터. <웃음> 그걸로... 그거 먹다가 죽고 분 <웃음> <웃음> 음, 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 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간은 이거 잡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유독 인간에게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서는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그, 이거 소화, 액기, 액이, 이안 오기 때문에. 분해의 소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셀룰로저라는 거죠. 자, 이거는 소 같은 데는, <웃음> 소는 <웃음> 채식 동물, 초식 동물들은 이것을 해갖고 그냥 잘 소화를 잘 시키는데, 인간은 이게 없어갖고, 이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고, 이게고, 이게고 했다가 그냥 새 양내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채식을 많이 해라는 것은 그 속에 셀룰로스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큰도움이셀룰로스 양이 많아야지. 뭐, 우리 시금치에 조금 들어있고, 뭐, 이 나물에 조금 들어있는 것 같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 봄에 봄에 산으로 가는 거야 봄에 산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솔잎이 근데 솔잎은 무조건 솔잎을 따는 것이 아니라 솔잎은 어떻게 봄에 한 5월달 정도 되는 4월 말이나 5월달 정도 되게 되면 솔잎이 이렇게 쫙 크다가 신규가 이렇게 딱 올라오다가, 착착착착 편다 그치? 여기에 꽃이 있고, 솔잎 꽃이. 이것이한 3cm나 4cm 정도 컸을 때, 이것이요 부분을 딱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요것이 그냥 요렇게 뭉쳐갖고, 요렇게 올라오다가, 이것이쫙편다이 말이야. 그게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근데 녹색이 아니라, 요 때는 딱 연두색이라 꽃이 딱, 그솔잎 꽃이 딱 피고. 여기서 한요 정도 커. 요 너무 없으면 안 되겠군요. 것만큼만요것이 우리는 핵심적인 거야. 요것이 핵심적인 거야. 근데 기자라는 게 이게 뭐싶은는거 제가 누구말따나 송편하는데 그거 갖다 놓는 솔직히 그걸 백날 해봐야 안 되고 그건 그 뭐라보고 뭐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것을 딱 다가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원래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연두색을 여기서 그늘에서 싹 말려봐. 그러면 연한 숙색으로싹 바뀌어 말입니다. 연한 숙색으로 바뀐다. 연한 숙색으로 바뀌어 이 말리면 그늘에서 자은날리면 이것을 방앗간에 가서 그냥 막 가라. 그런데 그건 못 믿으니까 그렇잖아. 그냥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이런 것을 따야 되지. 그거 있는 거 아무거나 솔직히 뭐한대 갖고 있지, 제가 뭐고 뭐 송편하는 그 솔잎 그걸 막 따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건강상 별로 안 좋대 이 말이야. 그니까 이거 솔잎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붙어 갖고 있다, 쫙 오므라들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와이렇 꽃이 피면서 이렇게 쫙어져지지아 응? 이거는 송진도 없어, 사기인데 무슨 송진이 와, 있나? 솔순이 나오자. 예. 솔순이. 아그올 소순도 괜찮아. 그렇게 소순이 이렇게 처음에 솔순이 올라와가지고이것이싹 펴. 그렇게 솔집이 딱 돼, 연두색으로. 음, 이게, 그게 이제. 솔순이 올라오갖고, 연두색으로 딱 변할 때, 이것이 그게 핵심적인 거야. 올라온 게 씹히는 거, 이게 아니고. 이거 가갖고, 뭐, 아무나는 가갖고, 남 소나무 가갖고, 저 뭐고, 손핏 찌든지 올리는 거, 그것 쭉 따오갖고, 그런 거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솔집이다. 자, 그러면 내가 원리를 설명해 줄게, 지금. 원리를 왜 솔집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티스폰으로 한숟락씩만합니 계속 묻는 거야. 한 목에 말문 데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왜 해결이 안 되는가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먹어고한숟가가 없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자 여러분들이 시 테스트를 하면 돼. 자, 이런 자리에 응? 이게, 이제, 돼지기름, 돼지기름. 돼지기름 있지? 대리으을 하게 되면 돼지기름 두명뜰까 아이가? 돼지기름은 비계만이게좀 갖다 탄가 봐. 그러면, 돼지기름을 일, 다, 응? 당으면 새 젓가락으로 이렇게 담그면, 새젓가락을 이렇게 줘봐. 새에 많이 올라 붙나? 새에 잘 안, 많이 안 올라 붙는 가새젓가락을하다 그렇게, 그, 대나무 막대기. 대나무 막대기 탁 줘봐. 그게 쫙 올라 붙는다, 이거. 음, 음. 대낭막대기가 우리는 솔잎의그 셀룰로 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다. 음.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이것이 막대기가없죠봐그 집어와서 실험해봐. 응? 대낭무입차도 되겠지. 음, 음. 그... 대나무, 그, 국물 뺀거 말고, 우리는, 이건 소리 자체를 먹는 거야. 셀룰로즈 자체를. 대나무를 갖다가, 그거 뭐, 알콜에 담가갖고 소주에 담가갖고그 대나무 차, 그거 마신다 알고, 대나무 통째로 개갖고 먹어야지. 그걸 파우더로 먹어야지, 파우더를. 네, 그렇게 파우더를 먹어야 된데 파우더를. 삶은 거, 이런 거, 국물 먹으면 안 되고. 입술 자체. 네. 응. 아니, 그,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하면 돼지 기름이 이런 나무에 잘 붙는다는 것이다. 그것,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 거다. 이게 풀린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어갖고, 셀룰로즈는 우리가 인간이 분해를 못한다. 말이야 말이야. 그러면 이 셀룰로즈는 그냥 내려가겠지. 그냥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내려가면서 어떻게, 여기 있는 기름하고 합치질갖고있때 말이야. 그러면 이 기름에서 일분이라도 떼내는 거야, 자꾸. 그런데 대변은 항상 밀어낸다, 이 말이야. 장에서 밀어낸다. 그러면 조금 붙이갖고 떼내고, 조금 붙이갖고 떼내고, 조금 붙이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 일주일만 먹어보게 되면 대변량이 훨씬 많아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요만큼 양을, 했, 대변을 했다 하면, 누구말 길이 12cm라 하면, 이건 나중에 대나무를 저기 갖한 일주일 묶고 나오게 되게 되면 이 두께가 있지. 0.1mm. 이렇게 영점 5 m m 이렇게 막 늘어난다, 이 말이야. 양이. 아두꺼지고 어, 양이 늘어난다. 대변 양이 늘어난다이니이치근 내라고. 여기서 소장 길이가 엄매를 길거 아니야? 빙빙해고 엄청난데. 그래서 조금씩 한게 양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털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털어내다 보면 요만큼 털려 나가게 되면 여기는 양분이 많겠지. 이때는 먹으면 먹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걸 착착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 그래, 이 고구려 영양분은 백년무반 소용없는 거야. 먹는 거그제 엄마 우리가 뭐이0 칼로리 먹는데 오늘 운동을 갔다가 엄마 몇 킬로를 뛰어야 된다. 그거 완전히 그거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그 그래, 해봐야 무봐야 소화 안 된다. 이 말이야. 비타민 빼면 무봐야 소화되나? 안 된다 이 말이야. 무봐야. 좀더 갖다 버리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식물성 섬, 섬유소, 이것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셀룰소즈 성분이 많이 있는, 거. 소화가 안 되는 거, 이 성분이 많이 있는 분말을 먹는 거야. 그래야 시스는. 아, 가루 액기스, 액기스는 아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아니 그냥 묻어도 되고 물고 묻어도 되고 섞어가 묻어도 되고 그거는 양은 관계없지 그러나 그새룰로즈 자체를 뭐야지 그 허, 누구 말투나 솔잎입력고 액기스 그거 묻는 거 그거는 아무성소용이 없대 그게는 소화될 수 있는 소문만 빠져 놓기 때문에 일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요아그 송진 그거 말고 그냥 마치 그거만 뭐뭐 그거 뭐 여러 가지 넣 마이 뭐뭐 고추 아프니까 솔리만 먹어. 그렇게. 그니게 대나무 잎도 새싹이 노는 파로색이잖 연두색. 자주 연두색을 먹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벗게 되게 되면 나중에 먹는 거, 빈유이라든지 특정 성분들이 소화를 못, 흡수를 못 해갖고 먹는 거. 우리는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를 못, 이거 흡수를 못 해갖고 못 먹는 게많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빈혈이라는 이런 게 생겨나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돈 하나도 안 들잖아. 어? 좋은 날 가갖고, 산에 가갖고, 좋좀 좀, 먼지가 도시인지 가재가야 말고, 저 산소에 가면 소나무 입고좀딴데 가갖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좀다갖고그러려다 말려. 그러면 숙색 비슷하게, 아주 연한 숙색으로 대나무 그, 힛구멍이 해야지, 그런 식으로 벗긴데이말이 연두색이. 이렇게 딱 해갖고 이것을 싹 갈아갖고 아침, 저녁으로 티스푼 조그맣게. 너말 많이 먹지 말고 가닥에 다른 소화도 못시게 하면 아니고그이거를 먹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먹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일주일만 딱 먹으면 나이가 느낀다, 이말이 양이, 대변 양이 훨씬 많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벗게 되는 거야. 그, 뭐, 물 백날 묻고, 이거 뭐, 청소 백날 해봐야, 그거, 기름이 어떻게, 놀이적으로 기름이, 뭐, 식기 떨어져 나가나? 안 나간다, 이 말이야. 그거는, 순 허구다, 이 말이야, 허구. 이, 뭐,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 그거 막, 순 막, 숭, 뭐, 말만 그렇지. 놀이상도 맞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쇠골질하면 또, 아이고, 또, 쇠골질나면 팔아먹고 나면,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들고,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장애 청소하는 거는 어떻게 청소해야 되겠어? 셀룰로즈. 아, 셀룰로즈가 많은 음식을 갈아가지고 그냥 셀룰로즈 자체를 먹는 거야. 그걸다고저 파는 셀룰로즈 그거 하얀, 하용, 하옹약품 같은 거들 마시지 말고.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셀룰로즈가이 분자량이 커야 돼. 그래서 나무를 가는 거야. 소나무도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같은 셀룰로즈 종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그래서 그것을 묻고 조금씩 조금씩 기름을 훑어되는 거야. 기름을 조금 붙여놨으면 어떻게? 내려가는 이 운동량이, 장의 운동량에 의해 갖고 억지로 밀어낸다, 이 말이야. 기름에 막상 붙었다 하더라도 슬서 밀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그 양이. 그러면 이 기름 속에 얼마나 많은 이지 찌그러기가 끼어 있겠노, 그 근데 우리막 곱창 먹는 거, 그것도 별로 탐당적이다 그런데 우리 소곱창이라든지 그거 먹어. 그것만 하니까, 그런데 맛있다, 이 말이야. 기름이 원래 맛있잖아, 그런데거기 쪽도 땡긴다, 이 말이야. 그 그래서, 먹는 거는 먹더라도, 우리는 지킬 거 지켜야 되는 거야. 나무수 당연히 있겠지. 제가 돼지고기 기름을 이렇게 끓여서요, 대나무이파 갈아가지고, 이플라스틱을 한번 이렇게 담고 보고, 대나무을 <웃음> 가는 거, 안 먹어보고, 해가지고, 얼마나 뭉치나 많이 뭉치면, 가는 거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그렇게. 아니, 한있레이스 그, 그래서, 이거, 이, 이 대나무, 대나무에는 이렇게 많이 묻는 거 아, 보면, 음. 그 세룰로 성분이 굉장히 많을 거야. 아이. 그래서, 우리는 대나무 잎을 갖다 풀은 대나무의 새싹 이 있잖아. 음, 이제, 어, 새싹 날 때, 그거 갖고, 음. 이렇게 쫙 해도 될 거야. 그데 도심지에 무지 말아먹는 거 하지 말고. 아이. 그러면 조금 쉽다 할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살빼기 다이어트다 자, 살빼기 다이어트가 놓다 는것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한 게 있다 이것이 바로 요요라는 거다. 요요가 뭐지? 네? 이거 맞나? 요요? 맞나? 스펠링은 모르겠다. 응? <웃음> 이것이 요요 현상이다. 요요가 뭐지? 늘었다 줄었다. 뭘 늘었다 줄었다? 다시 되더라고, 아이, 참,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요요를 뭘 하나. 요요. 요요. 음. 안, 안 요요 현상. 이 동요 실딱기가 관계가 어철하면 떨어갈 따라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이게 요요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요요 현상이라는 것은 요요 같이 원 상태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우리는 요요 현상이라 한다. 그러면 다이어트는 우리가 살 빼기 한다는 것은 이 요요 현상을 우리는 무조건 짚어봐야 된다. 되돌아오는 그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가보자. 밖에 나가면, 우리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덩치가 어마어마히 큰아가씨들 아줌마들이 있다. 이거는 100% 요요다. 무조건. 다이어트를 잘못한 거야. 이거는 무조건 다이어트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쁘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살을 빼기가 살 빼려면 그거는 완전 독약을 먹어야 돼. 독약, 독약.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죽는다는 거다. 그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정말로 죽는다는 거야. 무슨 자세? 또 악순환이라는 것은 요요는 자꾸 땡기기 때문에 요요는 이게 아까 전에 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적당한 양에서만 이렇게 흡수를 하고 유지를 한다는데. 요요를 하게 되면 모자라잖아. 굶는다 이 말이야. 굶는 다이어트는 100점 100패 나눠 먹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살이 이만큼이 그래서 단식도 잘못하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무조건 살찌푸는 거야. 이만큼잡는 거야. 그러면 다 지금 여기서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은 전부 다 이렇다. 그게 지금 다이어트를 잘못 시킨 거야. 만드면 살은 빼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누가 다면 다이어트 약들이 병원에서 쓰는 다이어트 약들은 뭐뭐 그냥 그 순간에는 무조건 빠진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만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연예인들 연예인들 한번잖아요 연예인들이 젊었을 때는 강제적으로 막 굶기면서 운동을 엄청나게 시키고 이렇게 해 갖고 날씬해 갖고 걸그룹들 막 이렇게 생기잖아. 그거는 엄청난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걸그룹에서 탈퇴를 하고 밖에 딱 놓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죠. 밖에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요를, 요요 현상을 막지 않으면 이건 다이어트 100점 100패다. 그럼 요요 현상이 오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음, 음? 아 먹이면서 살피는 그거는 답이 없는 게다 여기서 우리가 체질 다이어트의 근본은 단계가 있다 다이어트를 하기 이전에 다이어트를 하기 이전에 내 몸을 다이어트 할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1단계가 다이어트 몸 만들기다 다이어트 몸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다이어트가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야. 그러면 다이어트 몸을 만들 어떻게 만들까? 이거 뭐 기계 갖고 이렇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조립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식생활 습관만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몸을 만들 수 있다. 자, 이거는 우리는 식생활 습관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우리 사장님은 아침에 몇 시일이랍니까? 우리, 우리 원장님은 몇 시일이지? 참 없지. 잠없 여기, 여기, 여기는 9시? 그러면 똥배놓오지 여도 뭐, 10시? 그거는 뭐, 지 10시? 여는 좀, 이렇게 일어나. 그, 그거는 조금 낫겠다. 보면, 보면, 넌 사람 몸만 보면, 뭐, 매시일 날거다 아는 거야. 거짓말 같아? 뻔한 거야. 자,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이 식생활 습관에 서 다이어트 몸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과학의 논리다.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과학적 논리를 지금부터 심비의 논리를 이제 대표해준다. 는 오늘 막뭐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이어트 못만들기는 우리는 어떻게 돈한 번도 안 드는 거야. 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는 거야. 내 노력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이어트는 뭘 했어요? 굶는걸 했나? 먹는 걸 했다, 이 먹는 거.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이어트 몸을 만들지 않고는 살을 빼면 안 되는 거야 굶는 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그거는 굶는 거지 <웃음> 그러면 다이어트를 우리가 왜 몸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먹아야지 아까 인간의 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정말로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살 빠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밤 늦게 밥 먹지 마라 했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했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응? 우리 먹는 거는 시절 때도 없이 먹어야 되는 거야 먹는 거 갖고 어떻게 해? 단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만 한 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안돼 자, 살찌는 사람의 특징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생활이 불지키지 않은 사람. 밥을 먹을 때, 말 못다, 작기 못다 하는 사람. 아침밥을 그르는 사람. 이네 명이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무조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 살찐 사람은 보자. 우리 늦게일나갖고 아침밥 굽니까 살찌는 것이고, 똥배 노는 것이고. 그래갖고 내보고 똥배 뭐줄아 주라 이런 소리 하지 마. 자기가 스스로 바꾸면 돼, 그거는. 이거는 시도제도 없으니까온천이다부득부립니다 아침도 굶지 잠도 많이 자지, 뭐 시도 때도 없이, 뭐묵다가아무딱해프지뭐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몸딱 보면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워낙 몸을 갖고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 가고 그렇고, 뭐 이러니까, 뭐, 뭉게 없어. 그렇게 뭉게 없으니까. 이 여자도 뭐 뭉게 없으니까. 그렇게 안 먹는 데는 이거 보자. 그렇게 안 먹는 것을 자꾸 습거나 뒤로 놓게 되면 몸에서 어떻게? 해? 안 먹게 되는 거야. 소화를 안시 흡수를 안 하는 거야. 습관을 시켜 놓게 되면 먹지를 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다이어트는 무조건 먹는 것이다. 어떻게 먹는다 했지?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야. 그런데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되고 먹기에 왕창 먹다가안먹다가굶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야. 다이어트 몸할 때는 지금부터 시집도 되도 없이 물음이. 그렇다고 해서 양을 이만큼 먹고 맨날 한쪽이 치우쳐진 것만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정상적인 먹는 데에서 양은 줄여야 돼 아까 지기 뭐랬어요? 위를 일단 줄여야 돼 다이어트 석간을 하기 위해서는 위, 위, 양을 줄여야 돼 일단은 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우리는 다이어트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먹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설때부터 나쁜 것만 골라 먹으면 안 되고 이? 먹을 때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몸이 되는 거야 이? 이거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몸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체질식이 요법을 해야 돼 이때는 내가 먹는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이어트 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깨 있을 때는 무조건 먹는 거야 세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자네 번째 아침을 굶으면 안 되는 거야. 이네 개만 지키면, 이네 개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5kg, 10kg는 딱두달 안에 그냥 쫙쫙 빠지게 돼 있다. 얼마나 좋아. 시도 때도 없 먹어야 되고. 그러면 둘이는 아마 지키는 게 별로 없을 거다. 에이? 그럼 우리 사장님은 그랬다 양이 우리 작으니까. 뭐, 시도 때도 없도 뭐, 뭐, 답도 없고, 아침에 일 나니까 관계 없고, 아침에 먹으면 되고, 그제? 뭐, 그런 장면이 하도 안 먹으니까 그렇고, 이? 잠도 안 자니까 그렇고, 이건 대상은 그렇게 잘안지는 거야, 이건 뭐. 찔 수가 없잖아.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많이 먹었다가 작게 먹었다. 절대 하지 마. 이거는. 내가 먹을 때, 내가 지금 시도 때도 시이렇게 먹으면, 내가 지금 체중이 100kg, 120kg 200, 이렇게 가겠지, 그지 나는 한 가지 딱 그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무조건 먹는 거. 막 어디 가도 마침되면 무조건 먹는 거야. 막 집에 가면 눈만 뜨다 가면 밥 먹자. 밥을 먹어야 돼. 그래고 내가 양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야? 무조건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왜 통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우리는 설명 안 해주면 그 이론 아니잖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막 굶어라, 작게 묵어라, 밤에 묵지 마라. 그순 거짓말이다. 너무 거짓말이라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거는 과학적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다이어트 몸을 만들어이돈한 푼도 안 드니까 자기 노력만 하면 돼. 이돈 드나? 작게 묵으 하면 돈 벌까, 아이가? 그지 시도 때도 시 먹으라? 이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일찍 일어나라? 그럼 일찍 일어나가면 하 일이 얼마나 풍부하고 시간이 많겠노? 아침 먹으라? 배안 고프고 얼마나 좋아? 처음부터 좋은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타임 스케줄을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이제 여기는 밤 12시. 여기는 아침 6시.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내가 뭐고, 술을 많이 먹었으니, 술을 마고 으니 이거는 술 빼도 해갖고 이렇게 했지? 그 사람이 살찌는 방법이 뭘까? 아침밥을 맨날 굶는다는 거지. 그리고 아침에 맨날 늦게 일어난다는 소리지. 우리 사장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괜찮아. 살찌는 사람은 무조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8시, 9시 일어나는 사람은 두 시간을 무조건 여섯시로 땡겨라. 자, 아침, 아침을 너무 사람이 같이 다시 새벽에 일어나갖고 그러면 넌 괴롭히면 안 되고 여시 10시 돼서 일어나고, 여시 돼서 일어나고, 잠은 언제 잘까? 잠은 밤에 자야지, 뭐, 그죠? 아홉시 돼서 자든지, 열시 돼서 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저녁에 맨 마지막에 먹고 자라는 거다. 시도 때도 없다 없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양이 작더라도 무조건 먹으라 그러면 예를 들면 저녁 9시면 엄마나 재밌나 저녁 9시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약속을 딱 했으면 저녁 9시에는 무조건 먹어라 왜막 어필을 해갖고 통장 묶고 막 이래갖고 이만큼 배치해갖고 잠을 못 자고 소화도 못 시고 이러면 안 되고 간략하게 조금이라도 먹으라는 거다 이게 이제 양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양을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일단 위로, 위, 위 양을 줄이락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약은 실질적으로 3분의 1만 먹어도 돼. 밥한 공지, 3분의1 공지 먹고또 이거, 그것만 먹으면 배고프니까 또 먹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공복을 막혀주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준다 했아요 공복도 막혀준다. 내가 아까 저게 우리가 그 솔히 그거 한 것도 대나무 이입 한 것도 요거연결져 있는 거예요 3분지 1만 먹는데 나는 아침에 6시 일어나든지 5시 일어나든지 좌우지간 7시 이전에 밥을 먹어라 아, 너무 이때는 너무 많으면 배를 키우면 안 되니까 배를 일을 키우지 않을 정도로 먹어라 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겠나? 몸은 어떻게 반응하겠나? 하루만의 반응이 안 된다요. 자, 그럼 뭐죠? 우리 몸은 엄밀나 정확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내가 밥을 먹고 오늘도 자고 내일도 자고 모레도 잔다. 이. 이때 밥을 먹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아, 우리 우리 주인장은 이때 먹고 거 오니까 이때 밥을 먹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먹었다 해갖고 소화된 것이 바로 간에 저장하니까 피에 저장하든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먹게 되면 임시 저장을 하게 돼요, 몸속에. 이것이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저장. 무슨 얘기야 이제 지 임시 저장을 한다 이말이야 그러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건지면 계속 밥을 먹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건지면 되겠다. 요까지만 하게 되면 요까지 올 때까지는 배가 별로 안 고파. 그러면 양은 임시저장은 어떻게? 내 칼로리를 요때 우리 주인장이 요때 먹었으니 요까지 먹는 칼로리만 딱 섭사하는 거야. 임시저장을 해놓는 거야. 이제 해 임시저장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요때 딱 요때 다시 먹어보면 어떻게 되겠나? 아 임시저장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이제 여기서 또 소화를 시키 갖고 자기 하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우리는 이제 피칭에 저장을 하는 거야요 에너지로 에너지를 저장한다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또 계속 한 시간 땡기 갖고 먹게 되면 이거 이거 필요 없다 저장할 것도 없으니까 이것을 마이너스 해 갖고 줄이 갖고 줄이 갖고 조금만 더 작게 먹는다 이 말이야 작게 흡수한다 이 말이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일정하게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먹고 요만큼만 칼로리 저장하고 그거 다씻다이 말이오 임시적인 행건 다섯 분다 이 말이오 나머지는 또 축적돼 이 있으니까 항상 몸속에 예비는 항상 몸속에 우리 피층에 우리가 근육으로 이렇게 다 흡수돼 있다요 피층.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흡수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아까 소화 안 시킨다잖아 흡수를 안 한다 이말이야 전부 다대변한테내 보내는 거야. 영을 다내 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흡수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흡수하고,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어떻게? 해?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먹어도 요거만큼만 하는 거야, 시키면.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그주변에서 노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다이어트 할 때는 이것이 다르겠지, 그지 자, 일단 몸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한 사람을 한번 보자. 이것이 풀즈히 풀적히 하게 되게 되면, 아, 여기서 어느 날은 7시먹묵다이 그럼 요만큼만 지금하면 될까 하는데, 그 다음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아저씨가 여기 때밥묵다이 아침밥 불어보고. 야, 이거이사람안 되겠다. 이때부터 여기까지 묵자. 이렇게 저장하잖아. 저장해놓는 거야. 이? 그럼 의사장 씨또 이때 못 보면 이만큼 또 저장해놓는 거야. 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만큼 하긴 또 이만큼 하는 그러면, 아, 이건 아니다. 이 작게 저장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많게 많게 위주로 딱 지정해 놓은 데 임시 지정. 그럼 나머지 계속 살이 되는 거야. 뭐다안 묻다, 묻다, 뭐 묻다 하 사람이 살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밤에도 굶고 이때 보게 되면 이때부터 이 저녁 7시부터 이 아침에 무엇 뭐 이까지 몸속에 항상 저장을 해 놓는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 저장은 어떻게 해? 지가 막 운동을 하든지 이걸 빼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거 것 살이 되는 거예요 살이 되는 거예요 안 빼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저녁에 9시로 정했다 하면 10시도 좋아 10시 정했다 하면 무조건 아침에는 7시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10시 못뭐 하더라도 지는 6시까지만 예비 추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너지를 하는 거야 운동 안 해도 돼 그럼 뭐 그러면 1 0시 먹고 자고요 음. 아침 0시에 음. 일어나서 먹고 또 자서는 거예요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뭐 크게는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문제는또 있겠지, 그렇지. 또 삼대 말이야, 환증이지뭐에서입력을 어. 어. 네.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에 개념이잖아. 그렇지. 아 음. 어, 어, 이게 흡수해, 네. 자세 일단 뭐가 이까지만 흡수해 놨으니까, 자 이걸 이렇고야 이거는 시칼로리만 흡수해야 되겠다. 하면 시칼로리만 딱 흡수하고 나머지는 없다이 말이야. 그러면 또 내일 또 시칼로리만 하겠네. 더 이상은 늘어날 게 없잖아.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야, 다이어트는. 이것이 완성, 이것이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는 한두달 정도 소요하면 충분하게 완성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양이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예비 축적하던 게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금방 살이 팍팍 빠져요. 양만 줄이면. 우리 밥만, 밥만 먹는다, 이말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밥 먹으면서 이러면 해도 충분히 남거든. 칼로리가 항상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 이야기한 거 있잖아. 2천 오늘 2,000카롤리 머으니까 뭐 2,000카롤리 전부 다 소모시켜야 된다. 이게 미친 짓이다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어디 소화되지도 않았는데 그 소가 그걸 갖다가 어, 양이 많니? 작니? 이런 게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딱정해지게요것만딱 지키면 돼.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렇지? 줄여도 좋고요. 아, 저절이 뭐 11시 되가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 그러면 잠을 자는 사람은 괜찮은데 많은 사람은 힘들잖아. 그요 9시간이다. 그렇그런데 우리가 한 10시 묵고 11시 자면 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또 다이어트 몸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만들어 놓고. 만들지 않고 무엇을 시작하겠이 말이야. 그렇 그러면 어떻게? 바로 요요지. 살 빼보자. 자, 내가 여기서 뭐 그거는 나눠 놓고 놀이상으로 내가 10kg 내가 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빠진 10kg를 내가 채우려고 할 거겠잖아, 약을 먹고 나면. 약 먹고 뺐다고 손치다고 열심히 뺐다 치자.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해? 계속 약을 묻을 수 없잖아. 빠지던데 더약 먹으면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지, 그렇지? 그걸 대보면 안 되는 곤란하니까. 언제도살 빼고 나면 이제 먹는다 이 말이야. 먹으면,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칼로리가 요만큼 해갖고, 뭐, 0 칼로리를 먹어도 우리는 1 0 0 칼로리만 지금 섭취할 수 있도록 해놨, 해놨으면 괜찮은데, 1 0 0 칼로리만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는 0백 칼로리 정도 흡수한다. 그치? 이거 계속 5 0 0 칼로리 먹을 거 아이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 몸을 안 만들어 놓으면, 400 칼로리는 계속 지장되면 순식간에 불어나는 거야. 순식간에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은 조금 괴로운 것이 있어요. 양을 줄이셨으니까. 그러면 이 공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복을, 자주, 어, 자주 먹어도 되죠 자주 먹어도 되지. 이 공복을 어떻게. 그런데 양이, 위가 이렇게 크다 보게 되면 자주 먹어도 요만큼 못 차니까 항상 공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전략이 있지. 그거는 이제, 그는 내가 안 가꿔주란다. 그런데 다음에 상담하러 오게 되면 가꿔주려고. 아이, 간단한데. <웃음> <웃음> 어? 그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몸을 만들고 그 뒤에 이제 살 빼기를 하는 거야. 그 뒤에 살 빼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 뒤에 살 빼기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살을 빼야 되는 거야. 그렇지. 1단계 이것이 완성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음에는 요요가 오게 돼 있다. 요요. 그 요요가 무서운 거야? 그 시중에 가면 우리가 못볼 정도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있지 그럼 백진백패로 전부 다 다이어트 실패야. 아가씨들이 이렇게 되면 그거 좋나 그거 살빼려고 가가지고 날씬해지고 갈라갖고이래 대쁜 거야. 전부 다. 그게 한두 명 아니다. 길게 가봐라. 막 다리가 이래 갖고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다 말이야. 그거는 다이어트 자체를 잘못인 거야. 엉터리 가갖고 이렇게 한거요 그럼 요요검사를 없애야 되겠지. 무조건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내 몸을 만들어야 돼. 이것을 보면 몸 만드는, 이제, 우리 체질 식이요법, 체질 식단이요, 식단. 내가 뭘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그러면 강한 기운이 자꾸 잡아당기기 때문에 음식을.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요 그렇게, 그것을, 이거 하기 위해서는 식단 도 이제, 식단도 이제 우리 형님. 그 식단의 비밀이 어떻게? 오기 체질이 억이 체질이 신비 하겠나살 빼는 건 다음에 또 하고, 조금 이따 하고 자이것서 우리는 어떻게? 양을 줄이 돼이것이 우리는 당기는 것을 계속 당긴다 이 말이야 자기가 강한 장기가 있는 부위에 있는 것을 계속 당기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한 거야 이몸 만들 때 그것을 식단으로 쫙 만들어야 되는 거야 식단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땡기는 걸 식단으로, 식단으로 딱장겨갖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야. 아,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아. 먹지 않고, 뭐, 먹지 않는게 아니고, 이게 먹지 않을수록 조정이 딱 되도록 식단을 만드는 것이, 네. 이것이, 이것이 오기체질을 신비스러운 다이어트법 아이가. 그거데 음. 여기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빠져. 그런데 음. 여기에 아직까지, 내가 강한 기운, 비만이라 하는 것은 강한 기운이 너무 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운을 조절을 해야 돼. 그 기운을 조절해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살빼기 할때 조절하는 거지만, 미리 이 식단으로 내가 몸을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먹는 거와 이 식생활로 이딱 바꾸는 것이 우리는 다이어트 못 만들기다. 이것만 하게 되면 이 여유 없다. 요요 못빌려는여유가여유가 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치먹을 때, 뭐, 라면이라든지, 뭐, 인스턴트, 햄버거라든지. 아니, 그런 건 아무 생각도, 영양권은 뭐, 상관이 없다. 아니면 막, 우유를 먹든지비스킷을먹든지 어떤 것이든 무슨 소용없다. 그럼 맛있는 거는 묵든지, 맛없는 거는 뭐든 상관없다. 먹는 거는 그 순간에, 그까지만, 이제, 어? 에너지가 그 축적을 해놨기, 임시로. 그까짓 속으 그까지만 딱 입수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요까지만 항상 입수하는데 중간에 힘이 없어 갖고 운동을 많이 해 했다. 그러면 어떻게 축적된 지방군을 끄집어내 갖고 쓴다 말이 불태운 다 그것이 살빼는 방법이 아니? 우리가 살찐 거를 빼서 써야만이 살이 빠질 거잖아. 요까지는 임시로 저장된 것만 다 썼, 임시로 저장된 거다 썼잖아. 그러면 내가 낮에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이 몸속에 들어있는 이지방분이든 탄수화물이든 이걸 끄집어내갖고 불태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축적됐던 것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아침 대신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에 아, 물은 아무것도 아니지 했잖아, 물, 물이. 물은, 물은 그거는 위에 장애만 일으키는 거 아이가. 아침밥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너무 많이 묻어. 먹어야 되는 것이지. 물로 떼게 되면 이 농도가 짙다, 이 말이야. 위산이 녹아. 위산은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밤에 안 먹는데 해갖고 위산이 가사하게 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을 유지시키는 그 유지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찬물을 갖다 엿보면 위산이 쭉 노겠지. 밥은 안 먹는데 위산만 놓으면 어떡해. 위 탈락 먹을 게 없잖아. 그 아침밥도 아침, 그 아침에 물 먹는 거는 순간적으로 잠깐 먹는 것이고 밥을 먹어야 돼. 물만 먹으면 어떻게 위산만 내놓은 거지, 묵지도 않은데 위산이 녹아 있으면 어떻게 소화를 잘 시키라고 내놨는데 아무것도 안먹고 물만 먹으면 어떡해? 니가안 좋은 사람들이 그 물밥이라고 해서 물에다 이렇게 먹는거 자체는 아주 안 좋은 거네 그냥. 응? 물밥, 물에다 말아먹잖아요 물만고 관계없지, 우리는 채소도 물이고 전부 다 물인데 그건 뭐 소화적으로는 그냥 우리 물 속에서 있는 건데 뭐 위산도 그으 물이잖아 근데 물에 같이 너무 과도하게 묻는거그거는 별로 안 좋지만 은 이거는 밥이 들어갖고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물에 말한다 해갖고 물 양이 이만큼 많아지는 않잖아요물 해봐야 우리 국은 먹었지 밥안 먹으면 국은 먹어 없잖아 야채 아무 게 가? 야채 거기서 그 좀더 갈아보면 전부 다 무리지 과일 먹는 사람은 전부 다 무리잖아 그렇게 우리는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과일 같은 건 소화될 없지. 전부 다 무리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하는 거다 그렇게 위산 갖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누구 말든 열매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이런 걸 먹어 갖고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지 어야 물을 자꾸 마시면 안 되지. 생식은... 생식과 우리는 그 어, 선식은 먹는 게 따로 있다. 아무나 먹으면 생식을 또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인데 생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안 좋을 것같아 좋을 것같아간안 좋은데. 지금 어제 마무리 지도를 면 전부 다그 생, 생식이 좋다고 해서 영양분이 많다고. 단순하게 영양분이 많다고 하면 안 돼. 덜 익힌 영양분은 우리 위에 들어가게 되면 질소 화합물이 엄청나게 배출돼 그러면 간은 간에서 녹았고 질소 화합물을 분해를 시키갖고 노로 빠내는 거야. 오줌으로. 이것이 배출되면 간안 좋은 사람이 이것을 자꾸 먹면 안 되겠지? 생식을 먹으면 안 되겠지? 간안 좋은 사람은 생식 먹뿐면이거는 완전히 독약이야 독약. 생식 좋을까 하면 안 돼. 선식이 그 영양분 많다겠고 몸안 된다니까 아무나 몸안 된다니까 영양분이 많다 갖고 먹는 건 그거는 독약이야 독약. 간에서 우리가 질소 화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간의 소소가 이렇 분해를 시키 갖고. 이 노래를 만들어내잖아. 오줌으로. 배출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소화를 못하고 분해를 못하면 어떻게, 생식그 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이 말이야. 질소화물들이 엄청나게 나온다이 말이야. 그럼 몸은 가는 사람들이, 간경화 있는 사람들, 간염이 있는 사람들, 신장투수 가는 사람 이거 간, 뭐가 되겠나? 그럼 완전 조지는 거지. 가스가 차거나 그런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셀룰로스의 기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상관 없고 불이가 분해 되게 되면 가스가 나오잖아.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되면 항상 물과 가스게 되. 그래서 가스는 어떻게 배출시키면 되잖아. 자꾸 울로 배출을 하는 게 그렇지. 밑으로 배출돼야지. 거기서 저는 위에서 위에서 이 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그거는 위에서 이렇게 울로 높이는 것이고 장으로 들어가면 밑으로 가는 것이지. 그서소화돼고 밑으로 가서 소화되면서, 분해되면서, 흡수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위에서 버글버글 끓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이깨서가 터는 거지,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지 위에서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밑에사는 거는 밑으로 배출하는 거고 그럼 좀 있다가... 또 간다 이제 살빼기 다이어트다. 살을 어떻게 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제 자, 우리가 몸을 만들지 않으면 요요 현상 때문에 안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이어트에서 살을 뺐다고 손치대로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야. 자, 그러면 살을 빼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문제죠. 그러면 살 빼는 방법을 우리는. 우리가 우리 그동안에 살을 뺀다고 하면 운동 이것도 있어. 이. 운동도 있지만 운동은 안하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면 저는 평생 어쩌면 노가다 할수 있을 줄 운동만 해가지고는 살을 절대로 완벽하게 빼고 없고 몸매야 우리는 관리할 수 있어. 요자 그러면 살 빼기 첫 번째. 살을 빨라 하면 우리는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할까? 제일 효과적이다까 바로 약제처방법에 아무것도 살빼보는 거야. 이건 병원에서 하는 일이지, 그제. 자, 병원에서 하는 말은 어떻게? 살 찌우면 살 빼주는 건 책임진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병원에서 돈 분을 쓰고, 살그 순간에는 잘 빼준다는 거야. 또 그리고 이 순간에는 식욕 억제제 이런 거 있던 그제. 거 알지? 못 먹게 하는 것이고, 살을 인유제, 소변으로 해갖고 막 배출하는 거. 뭐, 이런 게 듣는 게 있잖아, 그지? 우리가 그, 내가 그까지는, 뭐, 어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 음? 음,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약재 치방법에 가장 큰 효과를 갖고 있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굽는 거야. 이것이 굽는 거다 굽는 방법. 이 굽는 거맞나요 자, 굽는 방법이다. 안 먹는 거야잉? 안 먹으면 살이 빠질 수 밖에 없잖아요. 안 먹으면 살색 방법이 없죠. 그럼 안 먹으면 뭘 상대적으로 을어 병이 오든지, 다치든지, 아프든지 이렇게 할까 이거 쓰러지든지, 그게 다이어트 하다가 쓰러진 사람 천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하는 게굉장 힘든 거예요. 이 굶는 것 속에 우리가 극단적인 방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단식이라는 거예요. 단식, 이거는 함부로 단식하면 안 되겠지, 그지? 단식해가지고, 우리 요요 현상이 어떻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할수 있는 방법이 뭐까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것은 운동이다, 그지? 운동. 우리 엄마, 이거 요새, 우리는 뭐 요가, 운동 해갖고 다이어트 해고 그런데 이 운동은 끝없이 해야 되는 거야, 끝없이. 무슨히 해야되는게 아니 안하면 바로 살찌 푸는거예요 안하면 살찌 푸니까 오늘 끝이 해야 되는지. 자, 네번째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고기 체질 만의유일무이한 최고의 방법 아, 이게 체질 식이요 이 속에는 우리는 체질 식단이 있고 이것은 체질, 차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관건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내가 밝힐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고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우리 구당 선생이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해도 되겠지,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숙이려고 그랬어요. 아, 이 다이어트 칩법. 시술법이다, 그치? 자,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시술은 아무나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강의한 해도 된다고, 이 대부분에서 판결이 판 났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야. 이때까지는 내가, 한의사 전용, 한의사님을 가르쳐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거야. 일반 사람도 알아야 돼. 그굉장이 그러면 병원에 가서, 왜침을 이렇게 다이어트하러 왔는데 왜 침을, 이런 침을 이런 침을로넣습니까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 자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이말안묻다 자, 그러면 이 침법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다이어트 하는데 세 가지 침법이 있어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고침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생침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극심. 그런데 이 극심, 지금 침을 놓는 거는 보게 되면 뭐 어? 오행 뭐 이런 법칙, 오행 침법에 이해 갖고 극심만 아는 거야. 그러 보면 극심해 갖고 이런 거, 상생상극에 의해서 뭐 목을 극하고 이거는 다이어트 할때침법그 백마스바야 다이어트 한다는 거예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해요? 한 방에, 한 방에 효과가 팡팡 날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이 같이 침한 개. 한 개에 계속 찌르고 뭐, 매일 찌르고 뭐, 여러분들은 그거, 그런데 가르쳐 주면 안되겠죠 되겠네. 그런데 침을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 대신 수지침, 수지침, 침법을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침이 생침인지 극침인지 이것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이국궁윤리는 그, 어, 뭐고, 지압봉. 자, 여기서 이 침법에는 우리가 또 다른 게 있다. 이거 플러스. 자, 수지 침법. 이거는 여러분들 해도 되겠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압봉으로 우리가 이 다이어트 하는데 침법의, 침법의 범가는 효과를 볼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는, 이에 비하면 훨씬 약하지. 이거 훨씬 약하 그런데 이거는 뭐, 가감하게 여러분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우리는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질병치료법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질병치료법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부항법이다. 이거는 사열도 포함된다. 자. 다이어트 하는데, 뭐, 교항이면안 뭐 돼, 필요하노? 이럴 수 있겠지? 이것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잉. 다이어트 하는데, 혁신적인 효과가 있다. 근데 네, 이런사고을한거다인 실천에 옮긴 건 아니고, 네, 이론만 가르쳐 주는 거다잉. 분명히, 이게, 오기치줄에서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다잉. 그래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면 은 하고 기회가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까? 그렇지. 이 다이어트 뜸이라는 것이죠. 뜸 시술법. 야, 이 세상에 다이어트하는데 뜸이 많에 뭐 필요한 애들있지 뜸의 효과도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이어트 시술법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스톱으로 다약해 주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포폴스 헬스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몽간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다이어트 진단 프로그램.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뜸으로 하고 싶으면 뜸으로 하고, 침으로 하고 싶으면 침으로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싶으면 식이요법을 하고, 내가 뭐 병원에 가고 약재 지방을 받으면 재방법으로 하고, 굶는 방법을 쓰면 굶는 방법을 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뭐다할수 있는 거요 근데이 논리는 어디서도 우리는 안한다. 그래서 어딜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이각학적 기종률에서 접근했기 한 때문에 최종적으로 빅데이터는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겠지 나는 내 몫은 이런 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까지만 내는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각자 실험을 해보면 되잖아.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침법, 기술법, 이런 거는 수지치 갖고, 그냥, 수지치 갖고, 그냥 딱 하는데, 여러분이 혼자서 시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혼자서. 자기가 각자 하면 되잖아. 수지치 같은 거. 그치? 지압법 같은 거는 지각하면 되지. 이거야, 뭐, 우리 정치학 이런 거는 위험성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내가 그, 조금, 그할것 같고, 방법만 가르치고. 그, 방구 너는 다가르되 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단계, 이 단계를 가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 살은 뺐다. 지금 당장 살은 뺐는데,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 그치? 이 체중 감량까지는 쉽다는 거다. 체중 감량은 쉬인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지금 다이어트 못 만들기 가가지고, 우리 70kg라고 하나 해보아요 다이어트 못 만들기 가가지고 한 5kg 빼고이침 받고 한 10kg 빼고한 55kg 되잖 그럼 55kg 돼갖고, 거기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건강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영양도도 공급을 해, 공급을. 받으면서 내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나? 첫 번째. 우리는 식단이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체질 식단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루에 많은 양이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물은 어떤 방법으로 섭취를 해야 돼? 그치? 채소로서 섭취하던 주스로서 섭취하던 물로서 섭취하던 밥으로서 섭취하던 국으로 섭취하든, 섭취는 항상 해야 돼. 이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 다이어트를 유지시킬 수 있는 차로 궁금하다는 것. 그렇게 안시도돼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지. 이것이 바로 체질 차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마다 내가 먹어야 될 차가 다르다. 다이어트 용으로 하는 차가. 치료용 차와 다이어트 차는 다르다는 거다. 다이어트 방법과 치료용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죠. 자, 이것을 유지하는데, 체중은 유지됐는데, 그래도 못마딱 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러니까 체중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몸매가 전부 다 골고루 잘 분산되어 있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게 이것이 우리는 어떻 다음 단계가 우리는 체형 관리와 플러스 우리는 몸매 관리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체중은 보게되게 되면 굉장히 날씬하고 체중이 좋은데 어게 보면 허벅지가 너무 굵다던가 팔뚝이 너무 굵다던가 어깨가 너무 굵다던가 머리 목덜이 너무 굵다던가 뭐똥뼈가좀 이렇게 날씬, 허리가 날씬하지 못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 이거 처음부터 이거다. 그러면 우리가 살 빼는 방법, 체형을 유지하는 방법, 이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렇게 살 빼는 방법과 체형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시술하는 방법이 다르다. 칩 놓는 방법이 다더라 그럼 식단 도 다르고 살은 일단 뺐기 때문에 식단 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좀재밌겠나문제니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일단은 우리가 그 다이어트 못 맞아든 양을 일단 줄이고 이 크기를 줄이라 싶었지. 우리는 식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바꾸라. 그러고 나게 되면 우리가 살 다이어트 몸이 만들어지고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절대 요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이제 다이어트 실패해갖고 요요 온 사람들의 제일 문제는 제일 힘든 거는 다이어트 몸을 못 만든다는 거 자 그것이 비정상적인거요자 처음에는 다이어트해고 요만큼 됐는데 먹다보니까 이렇게 찢다 이 말이야 그지 그렇게 영양분을 계속 섭취하니까 어떻게 해? 몸이 자꾸 커지지 그러면 먹는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자꾸 두 뺏기는 거야 그러면 이또더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이악순이어 우선 자꾸 커지면서 살은 자꾸 붙으면서 그럼 그 뒤에는 처음에 이렇게 살땐 방법으로는 살이 안 빠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 일반 사람은 한두달 정도 고생했고,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한몇개고생해어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체질 식이요법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 체질 식이요법으로 이 사람 몸을 다시 만들어야지. 만들고 난 뒤에 다이어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갈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 어떻게? 해? 우리는 체질, 시기 요고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너무도 많을 필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요요 현상을 전부다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그 어디서? 이 시스템 속에서 그 방법을 다 풀고 그러면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전부 다르다 이거예요. 체질 식단이 만들어지고 체질 차가 만들어지고 무슨 소리가 나요? 네. 체질 소리가 나고 그뭐어 우리 식단을 다 만들어내고, 식이요법을 하고, 자기가 이 지압적인 운동요법을 가미를 하게 되면, 이난관을 줘봐.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몸을 만드는 시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돼. 요새 뭐, 6주에, 10주에 서 광고 많이 하잖아, 그지? 그, 그런 것이 잘못하면, 처음부터 요요로 가요 요요. 잘못하 근데 내가 바쁘니까, 그지? 당장 살뺏고내면 그거 뒤에 어떻게 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인제 살이야, 얻은 만골을 빠질 수 있어. 밥안 먹게 만들어갖고 빼고, 인뇨제쓰고 막 빼고, 막약재는 처방해갖고 빼고, 그러면 막 몸은 슬술 빠진, 그래, 몸은 다 빼버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해? 장수타는 병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골병되는 거야. 뼈까지 골병되는 거야. 운동만 해가지고는, 이답 운동은 적절한 몸에 근육을 닦이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예, 그 운동만 가지고는 정말로 고된 필요는 노력을 해야 돼. 그건 진짜 피요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사는 그, 그거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하지 않으면 금방 치다니아안 하는 순간에 금방 찌는 거지. 운동선수가 어떻게 운동할 때는 날씬하잖아. 딱손 놓고 나면 메리트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뭐, 골프선수도 처음에는 어릴 때는, 뭐, 나신해갖고 가다가 조금 심하다 하면 뭐, 힘을 써야 될게 마음 먹으니까, 뭐, 조금 일도 늘어갖고, 전부 다 둥글렁적 하잖아. 그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더 둥글렁적 하지겠지. 다이어트 한다고 여보는 거지. 그러면, 막, 막 끊기도 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진행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다음 강좌 한 번만 더 하고, 어떻게, 오늘, 잠깐 쉬다가, 오늘은 마지막 강좌로, 자, 이제 우리가 자, 포 u 스 p o 우리가 이거 진단 프로그램 시스템들이 지금 개발되고, 그제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담기는지 우리는 한번 보자.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을 <웃음> 세 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체질 질병 체질 질병 진단 프로그램 하나는 체질 다이어트 진단 프로그램 하나는 비체질 진단 프로그램. 인간에는 이세 가지 유형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체질 진단 프로그램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첫 번째 체질 진단 프로그램은 우리가 여기에 체질 유형, 오기 체질 유형을 해가지고 자 오기 체질 유형 테스트가 있다. 자, 당신은 어떤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질병이 올 가능성이 높고 어디가 또올줄 가지니까 어떻게 처방을 해갖고이 건강관리를 해나가라. 이거는 건강관리 측면이다. 건강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건강관리를 위해서 나는 어떤 식단, 여기서는 우리는 항상 뒤따르는 에 것이 우리는 그거니까 체질, 식단, 체질, 차, 체질, 식이요법이 항상 병행되는 거예요 체질, 식 아까 나머지는 우리는 침으로 이렇게 막 빼고 이럴 때는 그 하지만 건강관리는 이런 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체질교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땀이 나고, 춥기도 하고, 용기도 없고, 기가 빠지고 허하고 이렇게 하는 허약 체질 테스트라기 허약 체질 허약 체질이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몸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건강, 우리는 체질 개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체질을 우리가 개선해가 낫게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돼.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발병의 원인을 찾아내요. 발병 원인. 발병 원인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제 분석을 해야죠. 발병 원인을 분석을 해 갖고 우리는 이런 처방법과 치료법과 우리는 식이요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체질, 질병용, 질병용과 우리는 다이어트용이 다르다 질병용 우리는 체질 식이요법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체질요법으로 건강을 정지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내가 공개하는 거 보면 우리가 F용, A4 용지로한 5장 정도, 그런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줄여야 되는데, 이게 골치 아프다. 5장 정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종합 체질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종합 체질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종합체질진단프로그램은 지금 상태에서 내가 어디가 안좋다 하게 되면 이것은 시기, 시기별로 어떻게 처방을 해 나갈 거고 건강을 자기가 지켜갈 것인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자그 다음에 우리는 건강과 질병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로 어떤 때에 어떤 나이에, 어떤 질병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전에 막아야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나이별로 어떤 시기를 탁탁탁 정해서 아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우리는 웨이버, 그 다음에 신체 리듬,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버 가지고 우리는 풀어가는 건강 질병 예측 프로그램이 여기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질병 예측 프로그램. 세 번째, 우리는 이것이 본격적인 우리는 사업구리 하나다. 체질 질병 예방용, 질병 예방, 질병 예방, 평생 보고서. 질병을 예방하기는 평생 보고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시점부터 쭉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보고 서다 그래서 이것은 총 페이지수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된다. 100페이지에서 한 120페이지 정도. 책한 권이다. 한 권. 이런 책한 권을 만들어 갖고 보고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식이요법부터 시작해 식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책한 권을 만들어주는 데는 내가 좀 비싸게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포함해 갖고 110만 원을 받고 우리는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방분가 그래서 엄청난 것이 이기 들어있는 거지 엄청난 게 있으실 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이어트 우리는 상체한 거는 다 했지만, 자, 다이어트도 우리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다이어트 몸을 만들기. 이제 사람마다 요요 현상이 온 사람도 있고, 안온 사람도 있고, 있지만 다이어트 몸을 만드는 이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살 빼기 다이어트. 살 빼기 하는 방법.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좀더 침술법부터 다 들어있다 했다 그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체형 관리하는. 거. 그러면 몸매 관리, 테스트, 몸매 관리 다이어트 이 프로그램이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어떤 식으로 그럼 운동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운동하면 안 돼. 자, 예를 들어 보자. 다리가 있는데, 운동하려 한다고, 저, 어디고, 저 갑천에 가갖고 열심히 운동하게 되면, 다리, 이게, 부풀은 다리가 어떻게 살이 돼버같고 이제 영원히 뻗으면, 누구말떠나, 이런 다리가 돼포만안 되겠지.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 그런데 운동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는 거다. 어떤 어떤 운동을 해야만이 지금 이 몸매에 어떤 식으로 해갖고 어디가 이렇게 되는가를 저 우리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는 다이어트 식이요법, 이거 살빼기 다이어트 식법, 그렇게 우리 살이 안 찌기 위한 다이어트다. 살안 찌기 위한 다이어트 식이요법. 이것이 우리는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보고서 같은 건 없다. 보고서는 유일하게 요구다. 평생 보고서. 자, 이거는 우리는 두 개는 체질로 해결될 수 있어. 이두 개는 우리는 오기 체질론하고 체질 다이어트법으로 이것이 해결이 가능한데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어. 우리는 질병에는 요상, 어? 요상한 것들이 많아갖고 자 여기서 우리가 체질로서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체질론으로 못 푸는 게 있다. 체질론으로 못 푸는 것을 우리는 푼다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병원에서 못뭐 고치는 것을 우리는 고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아, 그거는 물론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우리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뿐이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 했대.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스스로 고치려 하라는 거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캔사다. 암, 암은 체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대. 암은 우리가 주로 어떻게 되게 되면, 아이 빈약하게 되면 절대로 암이 성장을 못 한다. 간이 다 죽었는데, 간암이 크겠나, 안 크겠나. 뭐 본다, 데말이 암은 전부 다폭발해거요 폭발. 암은. 그런데 사람은 음부다 암세포들이 많아. 돌연변이 세포들이 많아. 그런데 암은 스스로 우리는 지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 암의그통제학를 때는 1년, 생존율이 몇 프로, 2년 생존율이 몇 프로, 3개월 생존율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노? 1년 더 살고 죽으나, 3년 더 살고 죽으나, 죽는 은다 마찬가지. 인데살기야 되는 것인데, 암이 아닌 거는 수술해도 살지. 당연한 거지. 암이 아닌 거는, 호기 같은 거는 수술해서 충분히 잘 그건 당연히 수술 해야 되고. 그런데 진짜 이거 악성암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술해갖고 성부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서, 뭐, 사형 승고 해놔놓고, 이거 수술하고, 이거는 좀 그렇잖아. 그러면, 이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바른 방법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다.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첫 번째는. 그럼 그런 증상이 있다 하면 어떻게? 암을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도, 우리 조금 하는 게 있으면 바로 수술 안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암이 안켜아픈면 되는 거야. 요만한 게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뭐 달려갖고 그전에 있으면 많고 뭐, 뭐별 문제 없잖아.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 악성이라 하더라도. 그치? 그러면 내 죽을 때 암도 같이 죽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술만이 맞는 건 아니다. 악성 암은 건드리는 순간에 팍퍼지히잖아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생존율이 1년이나 6개월이나 이더 생존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누구 말하잖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가족들 더피 바쁘잖아. 돈 있는 거 없는 거다 처리해 보고 검사한다고 피다 빼보고 나면 기가 있는 피도 없는 사람이 피다 빼보고 나면 그지. 그래서 수술 많이 맞는 건 아니야. 또 항암제도 우리는 확실히 다못 믿는데 이 말이야, 그지. 암 중이라도 그 사람 중이 쁜다이 말이야, 그지. 그런 수도 많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암이 걸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체지식이 요법을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제설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요? 체질 식단, 체질 식이요법, 체질 차, 체질 액기서, 체질 음식, 이거 뭐, 액기, 가위 액기서부터, 이 체질 식단이 한번 해보는 거야. 재심만 해주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의사들이그 평가를 하겠지, 그지의사들이 지금 임상 실험을 거치게 되면 평가를 하겠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론만 제시하는 거야. 아니? 자,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절대 못 고치는 병들이 있다. 체질도 아니면서 절대 못 고치는 병. 어, 이거는 식병, 귀신병, 빙의, 신기. 그제? 이런 병은 병원에 가서 어떻게 고치겠노? 응? 병원에 가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뭐, 뭐, 뭐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병원에 가서 뭐 고치겠노? 잡아갖고 묶어 놓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거먹고 귀신만 딱 지내보면 그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는 충분하게 제시해준다는 거. 현실을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그치? 자, 세번째. 우리는 우울증이다. 우리는 우울증. 이게 참, 코에 보면 코걸리기에 보면 귀걸이, 그치? 누구말따나 자살했다 하면 나중에 답은 좀더 우울증이다. 이게 마... 자, 우리는 이게 정말로 그 우울증으로 이게 모든 걸 치부하면 안 된다. 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노한 호스피스.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장기가 전부 다 고장이 났는데 이거뭐어찌 처방 방법이어야 되겠나. 이 민인계만 맞아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렇 기계가 꼬물 난 것을 어떻게... 보링을 하면 괜찮은데 이 보링도 잘 안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최소한도로 이것을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에서 없어 병원에는 약이기 때문에 없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자기 체질에 맞게 끔 질병을 전당하게 정해고 장기를 정확하게 분석해 갖고 우리의 식이요법을 시키는 식단과 식이요법, 차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서 솔직히 말해서 크게 뭐 병원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치? 뭐여행객이 되면 우리 힘이 없으면 인계한대 주고 뭐 밥을 있는 것들이 주고 그런데 아픈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데 이제 노안이 돼가고 처음부터 다른 데 똑같은 밥주고 이것이 호원되겠나그지 그러면 우리가 뭐 하, 밥도 못 먹는 사람 이 요새 연명이가 뭐 자꾸 여잖아. 연명이가 이거 뭐 이거는 별로 안 좋다고 자꾸 떠들어 사는 이유도 그런 게래. 단순해갖고, 응? 뭐 음? 호전되는 것도 없고, 뭐, 가면 들어가는 거, 뭐,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이 애착만 많이 생기고, 그치? 그렇다고 방법은 없고, 아, 병원에서, 병에 대해서, 병원에서 방법이 없는, 내들 때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가면 예별 놓고, 뭐, 누구 말자나, 이거 기다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거야, 분석이로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저번에 우리는 과학이론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치료법, 이거는 비법이다 그 다음에 의학이라는 이 학문이 지금 전부 다 따로따로 노는다, 따로따로 뭐 과학이론은 과학이론이고, 체질은 체질이고 어디서, 어디는 어디, 어 어디 나름대로 우리가 해부하기도 고뭐 이런 것도 하고, 약하고 하고. 이 치료법은 어떻게 개인적인 비법, 약의 비법. 그렇지 누구말따나 약은 어떻게? 제약회사가 간장을 하는 거야, 우수 하는 거야, 이거 말이야. 이게 는지안는지 비밀은 전부 다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서들은 의학만 했고, 이거는 제약회사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론이고, 이게 전부 다 아우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이끈에 의해서, 어사는 어사의 이끈, 그치? 제약에서는 제약에서는 이끈에 따라고막 홍보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데, 말이야. 그러면 이론은 어떻게 해볼게, 뭐. 이 둘이가 말안 들으니까 어떻게. 아이씨, 이 보니까 그 논리적으로 안 맞다 하면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안 쓰는 거야. 그지 그렇게 저보다 따로따로 노는 게라 그렇게 막말 잘하고 힘 있는 거이 사람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항상. 조금 제약회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기는 거고, 이사인데. 오자는 어떻게? 부류가 많으니까 일반을 아무리 좋은 인원 갖다 내놔도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이? 이제는 이래서 안 돼.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과학과 치료와 의학이 한통성이 돼야 돼. 자, 지금 문제가 되면, 는 뭐?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보게 되면, 약보다는 건강식품들이 더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식품이 약을 능가는 게더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것을 미리미리 개방을 많이 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수행해 보는 거야.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문가들, 일반 사람은 수술도 못하고 처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들 해줘야 되는 거야. 누가 이런 소리 하고되면 의사가 그 데이터도 빅데이터를 만들어보고 처방도 해주 해주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해주고 잘못된 거는 잘못해다 하고 비판도 해주고 해야 하는 것이 의사지 누구말처돈벌리고갖고 무조건 막 수술해보고 이 이것만 하는 게 의사가 아니다 이 말이 나 죽지도 못하는 수술고 0날한만원 그 그치 자 우리 텔레비서 에 많이 놓지만은 병원에 가고 수술해 갖고 난 사람 텔레비 노는거 봤나? 없잖아. 병원 갖고 낳은 사람들은 점부어떻가 산속에 다가 있는 거야. 가족들이 둘이서, 신랑신부, 가족 가고 산에 가서 이제 좋은 물 먹고, 운동하고, 좋은 약초 먹고, 식이요법 잘 하다가 점다 나서는 거야. 그 사람들은 테레비 노지, 수술해갖고, 뭐다 나서다 해갖고, 그런데 수술한 거, 나서는 거는 그 악성이 아닐 수도 많다. 오진도 많을 수도 있고, 수술도.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암이 해보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오진이 많다고 한거이가 그러나 우리나라에 또, 보험도 조금 바꿔줘야 돼. 우리나라는 보험이 주는 것은 수술을 해야 만이 돈을 주니까. 의사들은 무조건 수술을 많이 하는 거야. 병원도 그렇지. 보험까돈벌리려고 하는, 의사선생님들도 이제 어떻게 해? 무조건 뭐, 오면 뭐, 무조건 수술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잘 해주는데 관리비용을 줘야 돼, 주치비용으로. 우리도 바꿔야 돼. 이 사람이 암이요거만큼 생겼으면 이 암이 성장이 하지 않도록 오래 살도록 관리해주는데 관리 그 부담을 보험회사에서 좀 보조를 해갖고, 그렇지? 그것을 관리를 해주고, 무조건 이 수술을 해야만 이 돈을 주는 이 시스템에서는 조금 바뀔, 수도, 바뀔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잖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그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병원 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그지? 그리고 간호사부터 약사부터 관리까지, 의사까지 엄청난 사람이 인류 고용을 하잖아. 그러면 또 수술만 해갖고, 그거 할게 아니고, 관리 주치도 의 있고, 관리를 해주면서도 이것을 또 보조도 하고, 그지? 쓸데없는 것은 안 하고, 그 비용과 이 비용으로 만가지 하게 되게 되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예를 들게 되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대 사람은 이 관리를 잘해갖고 관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주면 좋은 거잖아. 그러면 수술 안 해도 우리도 건강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뭐 하겠냐, 어떻게. 이론을 제시해갖고 너는 막 그것은 엉터리다고 하면 막 우리 둘도 끝이네, 그지? 우리끼리 노는 거고. 응?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갖고, 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임상시을 해갖고 이 이론이 자기들 가, 맞으면, 수사람면 누구냐? 자기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무 이거, 동떨어질 때가 있고, 너무 거부하면 안 된다. 무조건 약 팔아 물라고, 무조건 이것을 해갖고, 뭐, 로비 해갖고, 음, 이거만 치고, 맞는지, 틀린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거 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약, 약이 로비가 얼마나 많나 그것도, 우리나라 약이 별로 있나? 그제? 외국에서 노는 약, 압약은처음부 외국에서 해갖고, 외국에 돈다 버려주는 거 아이가? 그런데 우리는 막 놀아나는 거야, 이? 돈 조금 주는 거, 돈 얻어먹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된대.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이해가지고 정말로 체질이 이루는 대한민국이 밖에 없잖아. 이거는 의사들이 누구말든 한의사들이 잘말 하면 앞으로 미래는, 이, 이게 노벨상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이것이, 완, 완벽한 이론이 인상 실험을 거쳐갖고, 노무으로쫙 펼쳐지면, 뭐. 정말 이게 노벨상 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좀더 나아가갖고, 이제 인자 우리는 이제, 허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 재단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다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 호스피스, 여행문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간는 사람 좋은 데 보내주고, 자기가, 그,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보태주고 상담해주고, 편안하게 또, 어? 일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주는 거, 이 일을 우리는 한 해보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뭐, 이게 치료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못해도,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다. 재단만 하나 있으면,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갖고, 이 재단도 하기 만들어갖고, 우리 미래나 정말로 고고하게, 그지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여기 온 사람들은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데도 좀 즐겁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거 짱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죽고 난 뒤에도 우리는 좋게 마무리를 잘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좋은 것이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대충 이거 뭐, 누구 말든 어디 가고 뭐, 이렇게 약치이약 장사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갖고 우리가 정말로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천부의 육의 비밀 이 길으로 온그거로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 그렇지? 남겨야 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동참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 길을 열심히 가고 우리 제시된 이론들을 열리 사용해갖고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면 뭐 건강한 데 도움이 되고 질병 예배에는 도움이 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무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